2020년 7월 11일 영상 일기 시작. 일단 영상 일기를 쓰기 앞서 오늘은 처음으로 모자를 바꾸고 촬영을 시작했다. 음, 어, 너무 후피무니 호피모, 모자만 오랫동안 써서 그래서 다른 모자를 갖고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오늘 이렇게 되게 심플하고 느낌 있는 모잘 썼다. 그리고 오늘, 오늘 하루 시작이 조금 어 오늘 하루 시작이 조금 달랐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정도 녹음을, 시, 녹음을 진행하고 그리고 새벽까지 이제 자꾸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이 계속돼서 이제 녹음이 거의 끝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좀 TNT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그래서 한한 한 11시, 12시까지 자고 바로 점심을 먹었다. 음, 그게 점심이었는지 저녁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저녁이었는데 저녁, 저녁을 먹기 전에 어, 일단은 블랙스완 우리가 그 BTS 선배님의 블랙스완을 연습하면서 이제 그 정해진 파트를 조금 아니 파트를 좀 분배하고 그리고 어떤 어떤 그림이 가장 잘 어울릴지 생각해보고 연습을 진행했다. 이번에 블랙스완 BTS 선배님의 블랙스완을 리션곡으로 받았을 때는 어, 조금 더 이제 보컬과 춤 그리고 끼 이미지 전체적인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어, 좀 파트를 정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해 우리가 중요시 여겼던 것은 보컬과 춤이었다. 어, 근데 이제 보컬과 춤은 어, 퍼포먼스라는 그, 우, 그 우리가 보여주는 아이돌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두 그 가지를 중심으로 뭔가 풀어나가려고 했고 그리고 사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미, 이미 뭔가 완성된 그런 안무 영상을 보고 우리가 파트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나 약간 그 선배님이 하시는 그런 이미지나 약간 그 캐릭터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을 뭔가 해 이렇게 맞춰보고 보컬적인 부분에서 춤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더 이렇게 파트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파트를 정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은 단지 누가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실력이 좋고 안좋고 떠나서 가장 잘 어울리고 제일 멋있는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정해본 첫장 어, 퍼포먼스였다. 이제 그렇게 정하고 연습을 진행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어, 문어... 문어? 낙지, 낙지, 불고기, 샤브샤브? 뭐가 들었는지잘 모르겠지만 샤브샤브를 해주셔서 그래서 그걸 먹고 그리고 옆에 있는 잡채도 먹고 밥도 먹고 그리고 골뱅이 국수 골뱅이 무침 그것도 먹고 되게 어 급식 원래 봤던 급식이랑은 좀 다르 다르고 좀더좀 좀 기운을 낼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다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조금 쉬는 시간에는 게임을 했는데 이제 격투하는 그런 게임을 했다. 음, 원래는 내가 영빈이를 못 이겼었는데 근데 오늘은 어, 거의 한 다섯 판 정도를 했는데 <웃음> 그, 중에, 그 중에 5대 4로 내가 결국에는 이겼다. 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자체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좀 지친 상태에서 뭔가 에너지가 되실 수 있는 역할이 나한테는 뭔가 게임이 되게 큰것 같고 단지 그거를 그냥 게임을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어 약간 오락기가 보면 은 여기 1피가 여기 있고, 2피가 여기 있어서 뭔가 같이 한다는 느낌도 들고, 구경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구경하면서 뭔가 재밌게 웃고 떠들고 이러면서 점점 더 이렇게 끈끈해지는 느낌도 들고, 음 게임이 되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게임도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힙합 코레오 수업을 들으러 갔고. 갔는데 어, 코레오 수업에서또 되게 내가 안 나갔던 녹음 수업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다 나, 나머지 배우고 그렇게 수업을 배워봤는데 확실히 이제 이 안에서 뭔가 수련관 안에서 느꼈던 거는 어, 이제 음, 아직 방송 중이다 보니까 뭔가 가족들이랑도 연락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다 보니까 어 되게 많은 부분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고 많은 그런 뭔가 많은 뭔가 음악적인 요소들이 그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더 자유롭고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최대한 최대한 뭔가 넓게 생각해 보려고 하고 내가 어떤 거에서 뭔가 오 이렇게 놀란 포인트가 있었는지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임했, 임했을 때 조금 더그 안무가 나한테 소화된다는 느낌이 들고 딱 봤을 때 뭔가 자유롭고 멋있게 나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확 그냥 단순히 안무 수업을 배웠다기보다는 되게 자유롭고 그런 느낌으로 수업에 임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이제 <웃음> 조금 더 나머지 연습하고 정리하고 올라와서 셀카도 찍고 조금 쉬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다. 생각보다 어, 처음 수련관 왔을 때그 힘듦보다는 조금 더 괜찮, 생각보다 많이 괜찮고 그리고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텀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웃음> 다만 아쉬운 건좀 실력적인 부분에서 어, 그리고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좀 조금 더 어,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데뷔에 관한 것들이나 촬영, 녹음 이런 것들이 다 겸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의 기분은 되게 음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무사히 방송 1보를 마치고 이렇게 쉬고 있는 게쉴 시간도 있고 녹음도 하고 수업도 받고 이런,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어, 생각한다. 음. 어, 내가 좀더 여기 있으면서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 되게 노력해야 될것 같고 사실 어, 아이돌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내가 아티스트가 되는 됐을 때 그리고 아티스트로서 활동할 때에는 정말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이걸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면 정말 극복, 극복할 수 없는 스케줄과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바래왔던 그리고 어, 이걸 위해서 조금, 조금 긴 시간 동안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좀더 제가 어, 더 지금도 정말 행복하지만 더 즐기고 더 약간 에너지가 생길 수 있게 나 스스로 뭔가 자극할 수,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되게 즐겁고 다, 다들 뭔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음. 벌써 수련관이 오는 지 벌써 오래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날인 것 같고 내일도 어김없이 또 반복된 수련관 생활을 해야 할것 같다. 영상일기 끝!